녹화된 영상을 캠타시아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눌러와서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는지 또 마우스 클릭할 때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커서 이펙트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마우스 모양이 보이죠 왼쪽 마우스 클릭할 때 레프트 클릭 플리즈 이거 끌어다가 놉니다그 다음에 음, 사운드,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사운드,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르죠 이거 눌러서 어, 라이트로 클릭, 끌어다가 네, 놉니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노란색 버튼으로 눌렀습니 어, 노란색 블링으로 어, 오른쪽 버튼 눌렀다고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나오죠. 미리 보다가 마우스 클릭하는 것 중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제대로 되는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다 간단한 내이 화목창이 불어오다 이것이 새로게간단우스란색링죠우스 버튼 쳐놓을 때 아, 빨간색이 있습니다. 아,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뒤에 가도 무슨 죠 이렇게 이정도로렇게다가 놓고 여기서 마우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데 리플 딜리트를 누르면 뒤에가 잘립니다.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바이스게이 어 잘못 잘랐네요. 이럴 때는 끝에서 마우스 왼쪽 비죠 조금 늘립니다. 근데 지금 소리가 파형이 잘안 보여요. 이때는 이쪽에 끌다가 어 올립니다. 여기 더 보이죠? 여기서 끝났다는 요이 정도까지 와서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잡고 끝까지 와주세요. 여기서 칼란색 안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야 자그 다음에 리플 딜리트 그 다음 도전이 와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미리 보기 감사합니다 딱 됐습니다 이럴 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나 줄여 자 지금 이거는 이거는 길이면 줄여볼게 되요 자 이번에는 썸네일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드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썸네일에 들어갈 장면까지 갖다. 자게 보여야겠죠? 네, 날씨. 날씨가 이렇게 보여야겠죠? 날씨, 다음 기수 가나자 뭐? 이거 하지 않고 제목 써야 되죠? 제목? 언어테이션 상그이고 투명한 것을 니다 투명한 거 배경 이 투명한 거레이이 배경 없는 색깔 없는 거 끌어다가 여기다 놓습니다 자, 여기다가 놓고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자, 제목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의 제목은 뉴스 및 관심사 크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 안에서 마우스를, 블록을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 색깔, 글씨 색깔하고 네, 크기 폰트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에 p r o p e 입니다. 자, 폰트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릭 해서, 마우스 스크롤 누르고, 스크롤 버튼 밑으로 내려도 되고, 여기 이렇게. 조절점, 조절 막대. 주로 저는 보도비 이게 주로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조절점을, 마우스 스크롤을, 가운데 수평, 수직. 가운데가고 싶다 이 r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다랑누은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이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누 그리고,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이니까, 사이즈를 늘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번더 클릭하고 엔터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기게 하면, 은 자, 검색이 잘안 돼요. 음은, 방법. 어. 뭐, 복적안 나오죠?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야 검색할 때 제대로 보기 이잘 됩니다. 사람들이 끄기 이렇게 공당 안하고 그거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이렇게될것하거든요 음, 너무 안보여요 지금 잘 안보여요 이럴때는 음, 노란색이 잘 보이겠네요 그리고 글씨를 더 크게 해야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벗어나죠 그냥 여기다가 끝에다 마셔주세요이 정도의 농니다잘 보일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캡처하는 거예요. 이 기타 지아 프로그램 안에서 여기 좌측 상단 메뉴 중에 쉐어라고 캐요. 쉐어, 요리고 여기 보면 리스포트 프레임에 지금 프레임 캡처해서 내보낸다는 표이가 클릭. 현재 그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고 한달 만에. 썸메일 제목도, 이 영상 수집 광고로 비슷하게 하면 검색이 더잘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까 클릭하고, VTK 눌러서 지웁니다. 그리고 좀뺀 끝으로 앞으로 가서 플레이. 자, 앞에 너무 표가 늘어났어요. 자 앞에 자릅니다. 네. 여기는 이따 갖다 놓고 그리고 요번에는 앞에 거 블록색 정보를 끝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럭 잡은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니플 딜리트 페이스반드 표정 자또 10에서 최근엔 업 이제 요거를 프로젝트 최종 저장하고 네. 영상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넣거든요. 이거는 우리 라이 미디어를 누르면 이렇게 돼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임포트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들어갈 사운드 네. 파일, 웨이브 파일, 이 내비스 파일로 저는 이 무료로 구두 산게 있어요. 건데 마우스로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복사 아까 불러왔던 것만 붙여 놓고 자이거오픈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우스로 그러다가 눕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자, 잘 못맞히겠다 그러면 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 손이 맞추 소리가 목소리보다 배경 사운드가 크기 때문에 이걸 조절합니다 조절할 때 초록색이 전체적으로 자꾸 내리면 돼요 들어봅니다. 더 줄여야겠죠 더 아, 줄여야겠죠 여기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갖다 놓고 까만색 나오면 자, 여기가 끝이에요. 아까는 뒤에 뒤에 가려면 마이너스 누르고 이거 조절 좀 누르고 파란색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플 딜리트 눌러야 되는데 또 파란색 버튼 잘못 누르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단축키 쓰겠습니다. 단축키 여기다 갖다 놓고 위에 거. 자 단축키 쓰는데 S 스크릿이에요 근데 여기 한글로 되어 있으면 단축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눌러서 영문 으로 바꾸고 여기 눌랙는를 선택을 하고 S를 누릅니다. 스플릿 되죠? 그러면 뒤에 거는 그냥 지우면 됩니다. 스플릿 그리고 저장 이거 이쪽 끝이 맞춰 안 맞는지 안 맞는지 크게 하고, 그래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럼 배경까지 들어갔습니다인코딩하있스는좀쉬워 모컬파일을 누릅니다. 로컬 여기서 클릭을 해서 지금 FHD로 저장이 됐 네. MP4 언니 이거 이걸 눌러야 돼고 밑에 거 누르면 막그 네. 폴더가 여러 개 생기고, 온 y MP4 이건 다 아음 자 폴더 저장 폴더 여기다가 여기는 전에 했던 게 먼저 나오는 때으로만들 폴더 찾습니다. 그리고 이이을 누르면 폴더 지정이 됐고 자 제목 동 영상 제목도 썸네일 제목 아니면 어, 그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똑같이 이거는 이 제목하고 똑같은 폴더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렇니다 자, 같이 자, 렌더링하고요. 어, 뒤에 나오는 아이유 송지은 그러니까 한선아 이거는 제가 포토샵으로.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플레이가 됩니다또화에서 이제 마 오른쪽 아래 나오잖아요.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니다 마치고 최종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을 니다 자. 어, 다음번에는 프리미어 프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 필요한 것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